가 영으로 할 때, 어, x 분의 1 더하기 log 음. 1 더하기 z니까, 응? 음. 이거를 지수로 옮기는 면유는이1 더하기 x의 x 분의 1이 되죠. 그럼 이거는 또 2로 가니까, 그렇지. l o a의 2가 되는데, 그렇지. 그이두 개를 바꾸면, 음. 저번에 증명했듯이 우리가 R을 내려온다는 건 l 은 a 분의 2. 이거를 a x 3 e를 t로 음? 치환하면 그렇죠? x는 음? L에 A에 a a 1 플러스 e가 돼요 그렇지. 그럼에서 영하에. 영화를... 뭐거기이에중 에이, 에서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이, 에 네 너무 잘해요 x는 h에 대한식이 아닙니다. 밖에 나오시잖아요. 그렇지? x는 2 h0으로 갈때 h 2h-1, 이거는 음. 1로 가니까 네. 1, <목소리>